최근 일본 규슈 후쿠오카 서쪽 해역에서 오징어떼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에서 비둘기가 건물에 부딪히는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후쿠오카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땅울림 현상이 있었고 후쿠오카에서부터 구마모토 지역까지 지진운이 출현하여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강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지진을 살펴보니 과거 교슈 후쿠오카 대지진 발생 전에 오징어가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네요. 작년 겨울부터 멸치와 구등어가 일본 전역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지진 관련하여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도쿄에 사시는 어떤 분은 3월 21일에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했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하이브리드차의 배터리 전환 문제가 발생을 했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작년에 내비게이션 관련 이상 작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SNS상에서 많았습니다. 그 이후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 발생 이후에 후쿠시마 주민분들이 우물물이 탁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의 제비들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1일의 의성사진을 보면 후쿠시마 지역의 긴 띠모양의 지진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대지진의 전조현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작년 6월 15일 일본 가나가와현의 미우라시에서 작년 6월 초부터 가스 냄새, 타는 냄새 등 관련 신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냄새로 인해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었었습니다. 이것이 악만이 균열할 때 발생하는 냄새와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역시 가나가와연에서 작년 6월과 똑같은 이취현상 이상한 냄새소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쿄 지역이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올 1월 22일 교수 휴가나다 해역의 경우 6.6강 진발생전에 까마귀 때와 지진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지진 발생 전 심해어가 수면 위로 올라오거나 까마귀 때가 일제히 날아오르는 현상이 지진과 관련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지진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까마귀 떼 목격담이 확산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구마모토현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밤중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올라 어디론가 날아가는 걸 봤다는 증언이 속속 나왔으며 구마모토현은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오이타현, 미야자키현과 바로 붙어있는 지역입니다.